you <music> 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램 홀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면 애니어그램 전체 유형이 한눈에 들어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초가 어느 정도 잡히시는 겁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왜 아홉 가지 성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려 생각됩니다. 이런 식의 성격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게 그래서 난 무슨 타입이라는 건데 이거예요. 당연하죠. 왜 성격 테스트를 합니까? 내가 무슨 타입인지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보통 자기 타입만 알 고 싶어 하거나 혹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사람의 타입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정도죠. 사실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이 무슨 타입인지 그걸 누가 알고 싶어 하겠어요.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애니어그램이 다른 성격 유형론에 비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합니다. 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나 할까요? 왜냐하면 자기 유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기 유형 뿐 아니라 다른 유형 전체를 다 알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자기 유형이 뭔지도 정확하게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왜 왜 애니어그램은 자기를 제대로 알려면 다른 유형 전체를 다 알아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그 전체 유형이 바로 다. 본인이기 때문이에요. 9가지 유형 모두가 사실은 자기 자신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애니어그램에서는 성격이라는 게 고장난 상태를 말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고장났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자기라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원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려면 9가지 유형 모두를 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유형의 모습이 다 있는 상태가 본래의 나였기 때문에. 아 9가지 유형의 완전체가 사실은 내 본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지난 영상 끝부분에서 제가 그런 질문도 던졌잖아요 성격이란 게 고장난 상태를 말하는 거라면 그럼 그걸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성격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구분이안 되니까 성격이라는 건 내가 남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남과 다른 게 없으니까 성격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럼 난 누굽니까 성격을 초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는 모든 유형이기도 하고 동시에 모든 유형이 아니기도 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고장난 상태거든요 좀 고쳐지긴 해도 완전히 고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봐야죠 뭐그 비슷하게 간 사람이 예수나 부따 같은 성인이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니어그램이 영성 분야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통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와 맞닿아 있는 거고요. 또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을 통해 무아지경에 이르러 진화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아라는건 내가 없다는 거고요. 진아라는 건 진짜 나라는 거잖아요. 아주 비슷한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각서라고요. 사실 저는 애니어그램의 이런 영성적인 측면을 알고는 있지만 다른 측면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애니어그램은 현대 심리학과도 관련된 측면이 있거든요 전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잘 맞는 것 같아요 매우 흥미롭다고 느낍니다 물론 부담도 좀 덜하고요 병성 분야는 뭔가 깊이는 있지만 살짝 겁도 나잖아요 영적인 게 거룩하고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귀신 같은 거 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자, 애니어그램의 영성적인 측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소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애니어그램의 원리로 9가지 유형을 한눈에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시면 애니어그램에 대한 눈이 확뜰 거라고 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1차 유형, 즉 3번, 6번, 9번에서 2차 유형이 파생되어 나오는 걸 보여드렸죠. 3번에서 2번, 4번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정형이 되죠. 애니어그램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6번에서 5번, 7번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사고형들입니다. 애니어그램 왼쪽에 자리를 잡죠. 마지막으로 9번에서 8번, 1번이 나옵니다. 이들은 본능형이에요. 애니어그램 상단에 놓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전체 9가지 유형을 3그룹으로 묶어놓고 한그룹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감정형 삼총사를 만나볼게요. 2번 3번, 4번입니다. 음.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현실에서 이런 스타일의 친구들이 3 명이 모인다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똑같은 감정형이라고는 하는데 좀 많이 달라 보여요. 그렇죠? 특히 2번과 4번은 아주 대조적으로 보이네요. 대체로 2번은 밝은 스타일인데 4번은 어두운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2번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인데 사실은 9가지 유형 전체 중에서 가장 그런 편이죠. 그래서 2번을 사람들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4번은 완전 혼놀 스타일이죠? 거의 혼자 아니면 극소수의 지인하고만 놉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9가지 유형 전체중에서 가장 혼놀 성향이 강한 편이라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완전 극과 극이 만난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감정형이라는 거예요. 자, 좀 당황되지만 그렇다 치고요. 마음을 추스린 후에 남은 3번을 보니까 와, 이 친구는 그냥 잘난 사람이잖아요. 잘나가는 사람. 일중독. 워크홀릭이죠. 2번, 4번은 극과 극이지만 그나마 둘다 감정형으로는 보이는데, 이 친구는 감정형 같지도 않네요. 기계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감정형 삼총사라고까지 하면서 뭔가 으쌰으쌰 하려고 했더니 이거 완전 콩가루네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감정형일 수가 있는 걸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겉모습은 아주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는 감정형 같지도 않고요. 나머지 둘은 감정형 같기는 한데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모티브가 똑같다는 겁니다. 하는 행동은 전혀 다르지만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뭡니까? 바로 감정이라는 거죠 감정의 키워드가 뭐죠? 타인관계 즉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자기 이미지가 이들의 모든 행위의 근원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의 자기 이미지는 뭡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 3번의 자기 이미지는요 유능한 사람 4번의 자기 이미지는 남과는 좀 다른 사람 이렇게 자기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게 이들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요 겉이 아니라 속이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고형 3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형 같지 않은 6번을 중심으로 자이 사람은 사고형인데 다정다감하고 동료애가 있고 의리파예요. 사고형인데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게까지 생각이 많은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가 사고형의 중심이에요. 이 친구를 중심으로 책이나 파고 컴이나 두들기면서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는 너드와 잠시도 가만히 못있고 재밌는 것만 찾아다니는 날라리가 한 팀이에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다는 걸까요? 바로 모티브입니다. 겉모습은 극과 극으로 다르고 너드와 날라리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고형 같지도 않은 사고형이지만. 6번 얘기해요. 사고형의 중심이라는. 6번 얘기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속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행위의 근본적인 동기는 사고에 있다는 거예요. 세유형 모두 생각을 멈추기를 매우 어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능형 삼유형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콩가루 삼총사 입니다. 일단 9번은 아뭐 이런 사람이 본능형이지? 하는 생각이 절로 나온 스타일이에요. 뭐 평화주의자? 게다가 귀차니스트잖아요. 편한 거 좋아하고 싸우기 싫어하는 이런 사람이 본능형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웃음> 나머지 둘은 그나마 본능형 같기는 한데 야이 골치는 더 아픕니다. 한 명은 툭하면 성질 부리는 조폭 스타일이구요. 다른 한 명은 깝깝하게 이럴 데 없는 도덕쌤 타입이에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세 사람 모아놓으니까 답이 없네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을 묶어놓고 똑같은 본능이라고 하냐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겉모습이 다르지만 속은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본능이 모티브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치권이라고 했죠. 어느 누구에게도 터치 받고 싶어하지 않는 자신만의 영역. 이게 이 사람들의 전혀 다른 겉모습, 이면에 존재하는 가장 뿌리 깊은 모티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쉽게 친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랑 너무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하지만 일단 친해지게 되면 서로가 그걸 느낍니다 어, 이 친구 알고 봤더니 나랑 비슷한 면이 있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감정형 3유형, 사고형 3유형, 본능형 3유형이 모였을 때 공통점은 겉이 아니라 속이에요 그래서 그냥 겉할기로만 보면 완전히 내 스타일 아닌 사람들이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지만 깊은 부분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알수 있다는 겁니다 나랑 똑같은 놈이었구나 라는 걸요 자 이렇게 세 그룹으로 묶이는 사람들은 겉이 아니라 속이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겉이 비슷한 사람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겉모습이 비슷해 보일까요?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고립되어 있는 기능이 되는 겁니다. 뭐가 왕따냐를 보는 거예요. 감정형, 사고형, 본능형은 뭐가 대장이냐로 본 거죠. 선글라스 낀놈 누구야? 이걸로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왕따된 기능이 똑같은 유형끼리 묶어내는 겁니다. 고립된 기능이 같은 유형들을 묶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도 369가 중심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괜히 1차 유형이 아니에요. 3번을 중심으로 애니어그램 1의 반대쪽에 7번, 8번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세가지 유형은 감정이 고립되어 따로 노는 사람들로서 자기 주장이 강한 행동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6번을 중심으로 애니어그램 1의 반대쪽에 1번, 2번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이세가지 유형은 사고가 고립되어 따로 노는 사람들로서 주위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려는 행동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9번을 중심으로 애니어그램 1의 반대쪽에 4번, 5번이 대칭을 계층을 이루고 있는데 이세 가지 유형은 본능이 고립되어 따로 노는 사람들로서 조용하고 소극적인 행동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겉모습은 매우 비슷합니다. 자, 이제 뭔가 좀 그림이 나오네요. 그렇죠? 3번, 7번, 8번이 묶이니까 뭔가 액티브한 느낌이 들죠? 이 사람들을 어썰티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4번, 5번, 9번은 정반대 느낌이 듭니다. 본노래, 너드, 귀차니스트의 네, 대충 감이 오시죠? 이들을 위드론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1번, 2번, 6번 이 사람들은 보세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애니어그램 원리편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연대감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컴플라이언트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각각 공격형, 움츠림형, 수능형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냥 assertive withdrawn compliant라고 합니다. 이름 때문에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공격한다, 움츠린다, 순응한다 그런 의미와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초간단 애니어그램 유형찾기 영상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 구분법이에요. 나서는 사람, 안 나서는 사람 그리고 뭔가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느끼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나타나는 각가지 행동은 바로 이세 가지 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나서서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사람. 어썰티브 함께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들과 동화되는 사람, 그럼 라이언트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가만히 앉아 쳐다보다가 먼저 조용히 일어서서 나가버리는 사람. 위조.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왜 3번, 7번, 8번은 자기 생각을 그렇게까지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떨 때 보면 이들은 자기 생각에 몰입한 나머지 남들 입장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바로 감정이 끊어져 따로 놀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남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이 곧바로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설티브입니다. 감정이 끊어져 따로 노는 사람들이죠. 왜 1번, 2번, 6번은 항상 모인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들과 함께 움직이려고만 할까요? 이들은 언제나 자기의 견보다는 집단의 의견이 항상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 집단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사고가 끊어져 따로 놀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본인의 생각은 뒤로 젖혀놓고 타인과의 교감이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컴플라이언트입니다. 사고가 뒤로 젖혀진 사람들, 사고가 왕따인 사람들이에요. 왜 4번, 5번, 9번은 말없이 혼자 쳐다보다가 조용히 일어서서 슬그머니 나가는 걸까요? 이들은 나서기 싫어하는 유형들입니다. 바로 본능이 끊어져 따로 놀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머릿속의 생각과 느낌은 쉬지 않고 움직이지만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윗드론입니다. 본능이 끊어져 따로 노는 사람들, 본능이 왕따인 사람들이죠. 하지만 좀더 깊이 이들을 들여다보면 3번, 7번, 8번이 하는 자기주장의 근본적인 동기가 다르고 1번, 2번, 6번이 집단에 충실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다르며 4번, 5번, 9번의 조용히 살고 싶은 근본적인 동기가 다르다는 거죠. 동기. 영어로 모티브죠. 이 모티브를 대략 말씀드리자면 3번, 7번, 8번이 모두 자기주장을 하지만 3번은 감정형답게 자기 이미지에 빠져 있어서 즉 자기는 원래 이렇게 유능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주장을 하는 거고요. 7번은 사고형답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기 때문에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게 남들 보기엔 자기주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원래 흥미는 지적인 특성이라 그랬죠. 그리고 8번은 본능형답게 파워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자기주장을 하는 겁니다. 새 과시하는 거예요. 일종의 영역 본능이라는 겁니다. 또한 2번, 6번, 1번이 모두 집단을 지지하지만 2번은 감정 유형이죠. 그래서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집단을 지지하고요. 2번은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6번은 사고 유형이에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집단을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번은 본능 유형이죠. 집단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집단을 지지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영역 본능 같은 거예요. 그리고 4번, 5번, 9번이 모두 조용한 용이 앉아 있지만 4번은 감정 유형답게 내 감각은 좀 다르다. 나는 좀 독특하거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앉아 있는 거고요. 5번은 사고 유형답게 어난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될것 같아. 이런 걸 그냥 결정할 수는 없는 거지. 하면서 앉아 있는 거고요. 9번은 본능 유형답게 날 건드리지만 말아줬으면 좋겠어. 귀찮으니까 하면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고착되어 있는 부분이 같은 유형들은 속 모습이 비슷하고요. 고립되어 있는 부분이 같은 유형들은 겉 모습. 습 비슷한데 이를 애니어그램에서는 모티브와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